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한 3개월 전쯤인가 던전앤파이터2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대되게 만들었던 프로젝트 bbq 하지만 지난 20일 네오플이 진정한 던전앤파이터2라 불릴만한 게임을 공개하였는데요 프로젝트명 오버킬 로 불리는 이 게임은 2017년 띵소프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던전앤파이터2 프로젝트를 네오플이 인수하여 새롭게 출발중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bbq가 기존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을 이용한 완벽한 3d arpg였다면 이번에 공개된 프로젝트 오버킬은 기존의 던전앤파이터와 같이 횡스크롤이지만 3d로 제작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게임은 후속작인만큼 기존 던전앤파이터에 존재하였던 핸돈마이어나 엘븐가드와 같은 장소는 물론 오버킬에서 새롭게 추가될 해상도시 루알루아와 비공정등 다양한 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npc들도 던전앤파이터의 진 마스코트인 단진과 세리아도 등장하였고 우리 데릴라 아줌마가 갑자기 끝나가 되어 돌아오는 등 여러가지 npc들에게도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란플로리스나 노스마이어로 추정되는 던전의 모습 등을 찾아볼 수 있었죠 뭐 예전에 한번 게임의 소스가 유출된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고 아무래도 기존의 던전앤바이터는 도트 그래픽으로 제작한 게임이다 보니 2d에서 3d로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제작되는 프로젝트 bbq와는 달리 오버킬은 기존의 던파와 같은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제작되다 보니 기존의 던파를 즐겼던 유저들의 타겟으로 한 만큼 그 도트 감성을 3d로 잘 재현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던파 씌운 똥겜이 될수도 있거든요 던파처럼 도트장인 기술로 연명해오다가 풀3d로 게임을 개발하니까 엄청 어색하고 이질감이 심했던 킹오파 14처럼 말이죠 너, 예! 이전에도 던파혼이라고 나름 3d로 제작한 게임이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된걸 감안하더라도 2d를 3d로 괴랄하게 이식시켜놓아 게임이 정말 처참했던 그런 작품이 있었죠 이번 신작인 오버킬은 티저공개와 함께 채용공구까지 동시에 내놓아 개발이 인재의 초기단계라는걸 알수 있는데요 공고를 통해서 이번 오버킬이 어느 쪽에 힘을 쏟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짬이 있는 개발사다보니 게임의 기초가 되었던 골자들은 신입 경력 무관으로 구하고 있는데 시네마틱 아티스트와 3d 애니메이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머 이렇게는 3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아무래도 2d 시절에 비해 3d는 좀더 많은 연산량과 데이터가 필요하고 3d 애니메이터는 아무래도 2d만 주구장창 개발하던 회사다보니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조금 흥미있게 봤던 부분은 시네마틱 아티스트입니다 시네마틱이 뭡니까 게임 속 스토리 진행에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 영화와 같은 영상을 일컫는 말이죠 보통 한국 게임하면 스토리는 일단 개나주고 닥치고 레벨업하고 스펙맞추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콘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점점 늘어났고 로스타크 같은 게임들이 스토리와 연출에 신경을 써서 꽤나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일반 게이머들의 눈이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는 몰라도 한국 게임에서 항상 지적을 받았던 스토리 연출과 전달력을 강화하고자 그냥 아티스트 팀은 몇명 붙여서 퉁치는 게 아닌 시네마틱 아티스트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bbq에 이어 또 다른 던전앤파이터의 후속작인 프로젝트 오버킬 모바일이 아닌 pc로 제작한다고 하니 일단은 기대도 되고 응원도 하겠는데 연일 신작들의 실패와 운영의 실수로 아 오르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거야 왕창이 도둑놈 기생오라비. 점점 입지를 잃어간다고 평가받는 넥슨은 넥슨의 후속작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징크스를 깨부수고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